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진정한 밥도둑을 찾아라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개 뚜껑이에요 이번에는 알이 꽉찬 몸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비주얼 진짜 끝내주죠? 먼저 개딱지에 밥을 비벼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엔 양념게장을 먹어 볼게요 대박! 진짜 맛있어요! 간장게장이 안에 내장하고 알이 가득 차있고 간장의 짭조름함이 같이 만나니까 그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제가 청양고추랑 참기름을 넣었잖아요? 담백함이 더 극대화되면서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양념게장은 봤을 때는 되게 매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 딱 적당한 매콤함! 살이 엄청 투 듬뿍 있어서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어떤게 더센 도둑인지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간장게장 사라고 김이랑 같이 싸서 먹어볼게요 그냥 밥만 비벼먹어도 맛있는데,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드레 last 간장 게장, 양념 게장. 두개다 맛있었는데요. 저는 양념게장이 더 도둑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